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성경관심은 다표시해서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웃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43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돌아왔는데요 지금까지 한 12장 전체 흐름을 잠깐 우리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 또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하시다가 사역의 마무리 시점에 왔습니다. 그 사역들을 마무리 이제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7절에 그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당시의 대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 이렇게 3년 동안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기현상을 두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38절이죠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는 요 오래전부터 이런 불신의 세대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방해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예고했어요 내다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예고하고 예언이 됐다 치더라도 문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는데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까? 이게 참 의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목격하고도 믿질 못했나요? 오늘 보면 4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저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저 40절에 보면 마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못 믿게 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약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믿을 수 없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들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구원받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아예 그냥 차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닫아버리게 만들고 눈 멀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못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걸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도록 귀를 꽉 막아버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다가 저주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면 바로 같은 왕들 또 신약의 빌라도 같은 사람들 또 당시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예의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 40절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다룬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못 믿도록 방해하신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유대 사람들이 믿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0절을 읽을 때는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볼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사람인데 또 그를 어둡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데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깨달을 수도 없는데 인간은 그 마음이 돌짝밭 같고 가시던 불 같아서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데 날 때부터 이런데 뭐 이미 완악한데 이미 다쳤는데 그 다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완악한데 완악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눈먼 사람은 눈먼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목을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100% 은혜, 100% 기적. 다시 한번 그게요. 100% 은혜, 100% 기적.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날 때부터 이미 예, 눈이 멀고요, 기도 먼 상태, 마음이 완한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이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눈뜰 수가 없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욕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을 씻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100%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100%, 기적이다. 100 기적이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게 되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눈먼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구조로 발견했으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영적인 기모걸이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겁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교 여러분 이 기적이 내게 일어났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건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 내가 잘 믿어서 믿게 됐다 너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눈 열어주시고 기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 이미 이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시대 당시의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스에 보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 인간의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는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왜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마음 고쳐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온갖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열매가 그리 신통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야 내가 믿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내가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100% 은혜구나. 아멘. 그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눈 멀고 완악한 사람 못지않게 안타까운 또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예수님 믿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42절에 쭉 내려가 보면, 그때 당시에 관리들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기 말한 이 관리는요 유대사회 최고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놀란 은혜죠. 그런데요 또 그들 중에는 예수 믿기는 믿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문제는 드러내고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저분이 그리스도 같아라는 이런 말을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뭘까? 뒤 나오죠? 출교당할까 봐 그로 인해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관리로서 당시의 지위와 직급과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누렸던 막강한 권력과 특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존경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다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렇 그래서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거 잃기 싫어서 그거 놓치기 싫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광이죠 그거 놓치기 싫어서 숨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몰래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 근데 성경은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뭐라고 정리한가 하니까 그들은,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왜 그랬느냐? 저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누구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에 더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져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마음에는 믿어졌지만 분위기가 만약에 그걸 내가 믿는다고 라 말하면 그때부터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그 말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특권 사람의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아, 나그것까지는 못해 그거까지는 할수 없어 그랬던 거죠 그 관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그토로는 드러나게 믿지는 못하고 마음으로만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리들의 신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를 추구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어떻게 저울질해 볼수있냐 말이죠 그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될 리가 없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리들의 심정이 다시 말해서 백번 이해가 된다라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지 나 같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렇게까지 심하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지비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특권도 누리면서 어, 그렇게 믿으면 되지 굳이 내가 고백하고 늘어내어서 집이 잃어버리고 출교당하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마음의 심정이요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마음의 통탄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도 사람의 영광이 더커 보이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자는 분입니까? 너무 딱 이분적으로 쪼개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한번 우리 실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업을 하다가 장사하다가 내가 일하다가 돈 벌어야 되는 문제가 관련이 있으면 예수 드러내놓고 믿다 보면 여러 손해가 많겠기에 그만 예수 믿는 자기 속에는 쏙 빼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은 은근히 감춰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믿으면 여러 가지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은근히 감추고 예수 믿는 사람은 쏙 숨겨버리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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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입으로만 부인해야 부인입니까? 내 삶으로 예수님 부인할 때가 여러분은 없었나요? 이 관리들처럼 입장이 좀 곤란하고 힘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은근히 감추고 덮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그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좀 부딪혀야 합니다 말씀이 좀 부딪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믿게 될까요? 왜 우리가 관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영광만 보여요 세상의 영광만 보여요 사람의 영광의 실체도 잘 몰라 실체도 모르면서 그저 좋아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은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택하고 살더라는 거죠 이 연말 연시 쯤에 되면요 요즘은 뭐 신문보도에 언론 보도가 잘안 나옵니다만 언제나 있어요 수험생들이 요 자살합니다 많이 왜 그런가? 시험 잘 보지 못했다고 자기 원하는 대학이 안 됐다고 그냥 자살해 버리는 수험생들 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수험생의 심정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낙심이 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겠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됐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수 없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인생 자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 밖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 세상에서 좌절이 오면 죽어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부터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사이에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망설어지지 않으시죠? 예. 그러셔야 합니다 예. 정말 분명하시죠? 예. 음, 이게 길이 좁으냐 넓으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 맞죠? 예. 또 물어볼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고 안 가고 차이가 있어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을 가는 거 맞죠? 넓은 길에 대한 유혹 다 없어진 거 맞죠?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우리 갈등이 있잖아요 솔직히 넓은 길과 좁은 길에 으면왜 그렇게 아직도 갈등이 되냐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씀은 전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제 마음속에 세상이 더 좋으면 목사는 진짜 비참한 존재죠 사람의 영광만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도 목사도 사람의 영광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목사는요 사람의 영광이 마냥 좋아보이고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목사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갈등일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이유를 고린도 후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대답을 주시려고 하세요 이유는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을까? 왜 그런 갈등이 있을까? 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까? 이유는 뭐냐니까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구서 4장 4절에 이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게 감감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미 임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아 마음으로는 갈등되네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나? 오셨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정도 다니시면요 우리 예배할 때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는 거 이제 삼적 동자도 다 압니다 우리 새날개 교인이라면 그런데 못 느껴요 못 믿어져 머리로는 알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몰라 왜그런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 눈에 영적인 눈에 안대를 치워버렸어요 안대를 그러니까 임하셔도 못 보는 거예요 함께 하셔도 못 보는 거예요 역사하셔도 감감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눈 아프실 때 안대 한번 착용해 보셨나요? 안대 착용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그 그것 딱 착용하면 깜깜해요 깜깜해 요 그거 하나 딱잡버리면 깜깜하다니 마귀가 그거 지금 씌워놓은 거예요 그거 씌워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빛을 가지고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느냐 왜못 느끼느냐 눈에 안대가 차버리졌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그 안대가 예수 이름으로 벗겨질 지어다 네. 벗겨질 지어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신는 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사는 광채란 것을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분 계신다면 그건 어떤 상태냐 정확하게 진도합시다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눈에 안대를 씌웠다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 안대가 씌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커져 보이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게 커 보이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 그것만 보고 사니까 예, 숨어서 예수 믿으려는 마음의 태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일 좁은 길과 넓은 길 앞에서 망설여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가려진 상태임을꼭알아시오왜 나는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알지만 그게 영생의 길인 줄 분명히 아는데 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 더 좋은 것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더 좋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좁은 길을 무슨 힘으로 갈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요 나는 뭘로 왔다?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 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안대를 벗겨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내가 못 가니까 하, 예수님은 혹시 나를 심판하지는 않으실까. 오늘 저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눈의 안대를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눈을 열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도록 진짜 살 길, 복된 길, 가야 할 길,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떠주시기 위해서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찬란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요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떻게 세상 영광,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따라갈 자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았는데, 그걸 받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저도 눈물 부분이 없을까요? 저도 기먹은 부분이 없을까요? 많아요. 저도 눈물고 귀가 멀어가지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자절도 많이 겪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나 봐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말씀 때문에 저 말씀.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하, 속마음은 나도 관리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패척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비참한 느낌이 들때저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네. 자꾸 대내시기를 주의의 름으로추원합니다 네. 자꾸 대내세요. 할렐루야. 네. 구원하러 오셨는데 뭐안 돼, 벗겨주시려고. 벗겨주시려고. 영광의 찬란한 빛을 볼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의 주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눈이 띄어지게 되면요. 그 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 가린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뭐가 복이고, 손에 잡혀야 복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또 예배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띄어지게 되면 가려진 것이 벗겨지게 되면 여러분 예배를 봐도 기도를 봐도 교회를 봐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제와 어제 24시간 연속 예배에 제가 참여할 때 제게 든 생각은 야내 몸이 두 개면 좋겠다 내 몸이 두 개면 좋겠다 두 개면 너무 좋겠더라고. 왜 그런가니까 금요일 날 이제 밤1 2시 정도 넘어가니까요. 저도 몸이 인간이잖아요. 힘든 거죠. 몸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예배는 너무 좋은데 집에 가야 돼. 좀 쉬다가 또 와야 돼. 하, 그때 야내 몸이 두 개면 한 몸은 예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고 또한 몸은 내 집에 가서 좀 자고 이렇게 오면 좋겠다. 그때 교회 왔어요.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또 보니까 또 마음에 또내 몸에 두 개면 좋겠다 왜? 또 본당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설교 준비를 또토요일또 해야 되잖아 무경실에 또 앉아있으면서 또 차장 소리 들려 하, 가고 싶어 또 준비해야 돼내 몸에 두 개면 좋겠다 하나는 무경실에 하나는 비전홀에 여러분 예배 참관하는 내가 이렇게 좋은데 예배자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24시간. 이게 너무 힘들겠다. 그것도 보니까 밤 12시, 1시,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예배 드리는 거. 어, 그거 어떻게 해. 참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부분이 있었어요. 아 예배 힘들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저는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아주 힘들다라고 생각한 그때 우연처럼, 우연처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읽게 하시더라고 하 그때 제 눈이 또뜨였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니까 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 구절이 당 눈에 들어왔어요. 예배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아, 이 말씀이 딱읽런 순간에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며 아버지를 아바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눈이 뜨이면 예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안 옵니다. 예배 받기도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힘들다? 말할 수가 없는 거. 저는 우리 새날 교회에 이 예배 은혜가 자꾸자꾸 여러분 심령에 자꾸자꾸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이번에 뭐 이렇게 예배자들만 뭐 예배하겠지. 하, 아,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잠눈좀 떠주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눈좀 뜨게 해주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실상을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은 피설물처럼 여길 질줄 알아야 돼요. 왜그렇나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반드시 떨어질 날이 옵니다. 사람의 영광은 반드시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므로 인간의 영광은 참된 영광일 수도 없고 영원한 영광일 수도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 신학교 신대원 동기생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부고 메시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주중에 그 신대원 우리 문무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김 목사님 윤목사님 지난주에 가셨어요. 윤목사님 가셨대요. 아 저보다 한 7, 8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그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가셨다는 거예요. 그 가셨다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가셨다. 가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 가는 존재이고 가야만 하는 자입니다. 하는 존재이고 가야만 그 박목월 선생님의 시 중에 이별의 노래 이별의 노래라는 시가 있고 거기 가곡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록이 우어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이걸 곡으로 붙인 가곡이 있죠 기록이 우어에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산을 부르 가을은 깊었네. 나도 가야지 산절 가사가 이래요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 뒷부분에 그 곡이 가슴에 쏙 들어오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못 불러서 상당히 죄송해요 여러분들 같이 좀 불러주세요 아 하는 아아 아아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여러분,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것이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의 결말이에요. 이게 결말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함을 아는 자는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붙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도 가고 나도 갈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나는 이미 결론이 세워졌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예. 나는 내 세상 사람의 영광 때문에 갈등할 사람이 아니야 예. 그렇게 여러분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예. 자신해야 합니다 예. 이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내 눈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영광의 결말이어떤지 세상의 영광의 끝이었던지 정확하게 그실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의 영광만 보이니까 뭐좀 이럴까봐 뭐좀 놓칠까봐 숨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본 자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갈등도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새날개 이브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내 자신의 실체를 좀 드러내세요. 내가 혹시 관리들 같은 그런 내영적 실상을 가지고 실상생활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드러내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 심판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세상의 영광의 실체를 제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 내 인생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상이 내게 하나님 더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어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철로 고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그곳에 사람의 영광 세상에 영광의 글로란것을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마저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볼수 있게 이시성령님문을 열어주십시오 의 영광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는지 날마다 고백하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도 명확하게 모모 살지처럼 숨어서 예수를 잠가시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예수를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들들에게 아유 쉬없었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가고 너도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영광의 결말이요 이것이 세상의 영광의 결말인데.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는 더 이상 그 영광으로 갈등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할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대가 재질러진 거다 하나님 그 안대를 벗겨주세요 하나님 그 안대를 벗겨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벗겨지시아 예수 이름으로 실체가 되어나며 하나님 내마음에고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마음에고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쁨 것이 있다면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도 등하고 헷갈리고 인감인감에 가는 자가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일시한 영원하셔서 우리 신시을 네 열어주셔서 우리 내을 네 뜨겁게 넓 주셔서 우리 무슨 것 생명의 모신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시고 열림있깨도하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며 계속 쫓아가는 신 일거다 하나님 간수하여 주십시오 간수하여 주십시오 은내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임하셔야 세계도 금의 집필로 합니다 세계도 금의 집필로 합니다 우리에게도 갈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는 헷갈림이 종합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혼자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옥을 원합니다 주님 당당하게 숨어서 예측을 지 말고 주님의 신체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오 하나님의 삶을 지지옥을 원합니다